부동산 시장이 급냉하면서 한때 로또판으로 통하던 아파트 청약시장도 인기가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다. 곳곳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당첨 후 계약 포기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집값 하락 우려가 확산하면서 분양시장도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아파트 청약시장을 긴급 점검했다. 아파트 통째로 미분양 더 비비드 최근 청약시장의 가장 큰 화제는 경기도 성남시의 이암 모란 센트럴파크였다. 지난 5월 74가구 청약을 모집했는데 당첨자 전원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단한 채도 팔리지 않은 것이다. 이 아파트가 지하철역에서 다소 떨어지고 나홀로 아파트란 단점이 있긴 하나 수도권 인기 주거지 중 하나인 성남에서 통제 미계약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아파트는 결국 7월 27일 무순이 청약을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27명만 신청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이 청약마저 절반 넘게 남았다며 경기가 무척 안 좋다는 증거라고 했다. 미분양은 이 아파트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작년 12월 17,710가구에서 올해 6월 27,910가구로 58% 급증했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은 1,509가구에서 4,456가구로 3배 가까이로 폭증했다. 서울 미분양 주택은 2020년 3월 이후 꾸준히 백가구를 밑돌았는데 올해 들어 내자릿수를 네 위협하고 있다. 또 한국부동산은 청약홈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양에서 1차 계약을 마친 9개 아파트 중 6개 단지가 최초 청약에서 완판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순이 청약도 줄줄이 실패 더 비비드 미분양 해결을 위해선 무순이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무순이 청약마저 실패하는 곳도 많다. 두봉구 창동, 창동 다우아 트리체는 지난달 무순이 청약을 했던 63가구 중 60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 아파트는 5월 최초 청약 때 12대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가 전체 89가구 중 63가구가 계약을 포기해 무순이 청약을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수요자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또 지난 6월 말입주를 시작한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분양가를 15% 할인하는 결단을 했지만 전체 216가구 중 아직 26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이 밖에 강북구 미아동, 한화 포레나 미아는 완판에 실패해 무순이 청약을 실시했는데 여기서도 계약을 포기한 경우가 82가구나 나왔다. 이 아파트는 두 번째 무순이 청약 경쟁률이 1.47대 1에 그쳐 세 번째 무순이 청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인기 있는 지역대 단지 아파트들은 미분양 걱정은 없지만 청약 경쟁률은 뚝 떨어졌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아릴리사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1.7대 1로 짓게 됐다. 작년 평균 경쟁률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미분양 막기 위한 각가지 아이디어 더비비도 오래 들어 분양 인기가 추락한 것은 작년 말부터 주택 경기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 강화 와 금리 인상으로 무주택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표고 있어 청약 수요자들 사이에선 좀더 기다리겠다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도 원인이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기존 집도 비싸다 생각하는데 요즘 일부 청약 아파트는 기존 집보다 싸기는커녕 오히려 비싼 경우도 많다며 분양만 하면 완판한다는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갔다고 했다.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오피스텔 미사아넬로 스위체는 청약 신청자 중 5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고 계약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BMW 미니 차량을 지급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경북 칠곡군의 외관 월드메르디앙도 추첨을 통해 명품 핸드백과 의류 건조기, 무선 청소기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정액제 등 금융 혜택은 흔하다. 부동산 시장 한 전문가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분양가 인상으로 가격 부담이 매우 커진 만큼 청약시장에서 입지, 가격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제 원하는 수준의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